제거밑 떴어요. 운동하라. 나그 거의, 거의 차이 없지 이 상황에서 그 엄마는 커피를 사달래 그래 카페를 사줬어 <웃음> 쫄쫄 맞고 어. 어. 죽을 사와 나 무슨 어. 팥죽이야 이러니까 <웃음> 나도 아프단 말이야 상윤 어떻게 줘 잠겼어 오, 물이 오. 우리가 높은 데 사는 걸감사해네 우리가 산 쪽에 사는 걸 감사해야 봄, 세상에 그치. ご視 이은 음, 간식 어은 거에요 랭 짜잔. 오늘의 점심입니다 현미밥 아 이거 숟가락 가져야겠다 <웃음> 거의 100% 현미 쌀고이, 브로콜리,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전용 오리고기 어. 주자마치 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리, 두부, 밥, 브로콜리, 야채 제일 먼저 야채를 먹어야 한대요 간식 이미 미주라 세 개는 저의 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많 t h a y